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 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자전거 타기 좋으시죠? 그래서 국토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 자전거 종주 인증수첩을 먼저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국토종주 인증수첩 구매 제한 소식입니다. 이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1인 1수첩으로 밖에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개인정보 사전 등록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강 이용 도우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선행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구매할 수있고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유인인증센터 그러니까 알아서의 간문 인증센터 이포보 여주보 강천선발군광장 인증센터 등 24개소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데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체를 위한 다량 구매가 불가능하단 얘기죠. 구매한 인증수첩은 수첩 내부의 바코드와 개인정보를 1대1로 매칭하도록 인증수첩 관리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실했을 때 누군가 친절하게 찾아준다면 찾기가 수월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을 땐 재구매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에 또다른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우려점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재미가 있어서 인증수첩을 사용했던 건데 이제는 개인정보 노출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꺼림직하긴 하네요. 하지만 인증내역을 사적으로 거래 하거나 인증수첩을 개인이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거라고 하니 어쩔 수 없겠군요. 어쨌든 새로운 인증수첩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분실 주의하시고요 안전과 건강도 분실하지 않는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